2019년 11월 15일 Start! g 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 저 왔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누구 계십니까? 누구예요? 이후자가 예전에 돌아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세요? 저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한복, 집중! 한복, 그때 한복 어? 잠깐만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세다 여보세요 기존의 망자, 또 결코 만만한 망자가 아닌데, 그 망자를 쫓아내고 자리를 잡은 귀신이라 얼마나 세단 소리야, 지금? 여러분, 무당인지 아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전에 여기에 방울이 있었어요. 기운이 완전히 퍼졌어요, 이제. 제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 기운이 엄청 퍼졌어요. 우와, 미쳤다. 내가 괜히 들어와서 뭐 건드려봤다, 지금. 우리 얘기로, 와, 이거 얘기 안 통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이거 얘기 안 통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얘기로 해요.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니라 소리야, 지금? 하나, 둘, 기존 망자고 지금 섞여 있나? 나 진짜 살다살다 살다 이런 기운 처음이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확인시켜드리고! 가! 와, 여러분들 이거 도저히.. 죄송한데요 진짜 죄송한데요 이거 도저히 되겠어요 오 예스 레알 맛집 다시 맛집 등극 예스, yes. 전라 재밌어. 호호, 이거 되겠어요. 예, 예, 예. 당신 누구야? 한 분은 내가 압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아, 미쳐버리겠네. 어디 계십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그때 이거다 이 버선이다 맞다, 이 버선이다 Ohhhh! Oh! h oh! 잠깐만.. 잠깐만 요 누구세요? 잘하지 마세요 잘하지 자나치... 마세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 이 안에는 없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소 너 기다려. 내가 어떻게 는거 보여줄게 내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사람이 변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려줄게. 뭐하는거야? 가슴 맟았다. 아! 문을 닫으려고 했다고? 닫아봐라. 나한테 그렇게 해고 된다고 내가 쫄것같아서 나는 나는 그걸 안 쩐디. 나는 들어왔다. 어쩔래? 왔다 들 <웃음> 당신은 망자 중에 최고의 망자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말리지마! 나 말리지마! 나 말리지마! 분명히..